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술을 전혀 못하는 체질인데 맥주 3잔으로 급성알코올중독사 또는 구토지식사로 추정되는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 0 1 5가학207789 2 0 1 6 가하 2 00242 대구고법 2016나 24186 2417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체질이었는데 사망 전날 맥주 3잔을 마셨고 구토하려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지의 진술에 의하면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입 주변 및 입고 있던 상이 차량 바닥에 소사물이 흘려 내려져 있었으며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 내지 치질적인 소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망인이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하여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알코올에 대한 신체의 반응 속도나 분해 능력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심하며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때 소량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에게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양이 될수 있으며 사망 당일 망인의 신체 상황에 비추어 과다한 양의 음주를 한 것이 이 사건 사망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술을 마신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